키카드를 되는 데가 있었거든요? 부터는 키카드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12시 방향 보면 저렇게 반짝이는 부분이 있어요 저 오른쪽에 느낌표도 가보자 보라색 어 여기 땅파라고돼있어 그럼 뭐 삽이 필요한가 본데? 삽질을 하면... 잠깐만 삽이 있어 우리 근데? 삽은 지금 못 만드는데 그냥? 어? 야 이거 제대로 된 텐트다 그냥 도끼야 별다르게 삽 같은 건 없는 데 저문향에 가면 될것 같아 오늘 그러면은 집라인 짐라인아 미친! 무섭겠다 이거 집라인 어떻게 찾을... 아 근데 이거 못 만드네 어디서 얻어와야 되나 보네 야 그러면은 첫 번째 동굴로 돌아가자 우리 좋아 우리 집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거 큰일 났다 상당히 먼데 여기까지 오는 거 상당히 멀었는데 근데 애초에 우리들은 저 마을 지점을 어떻게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이 기계가? 원래 갔던 었 사람들이 했지 않았을까? 그런 설정이 있나, 이게? 근데 여기 이 방향이 맞나, 지금?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아, 아니다. 저 방향이다, 야. 길은 빗소리가 찾자 그럴까? 그, 그, 그, 그 그러자. 대부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빗소리 말을 들으면 되더라고 길은 빗소리지 난 찾을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어 바람직해 맞지 맞지 케빈님도 길치야 맞아 나 길치야 우리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된거 당연하지나 면서 갈래요 <웃음> <웃음> 아 그럴까? 그런데 봤을 때 케빈님은 좀좀 음.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 맨날 앞장서다가 실수해 그랬구나 아니냐? 이건 당연하지가 아니라? <웃음> 이거 그랬구나 <웃음> 다른 게임이잖아 다른거야? 그랬구나 야! 어? 야! 어디? 너 기합소리가 바뀌었다 하도 뭐라 그래서 아! 아! 아! 아! 저, 네. 좀 휘두를때 주변 좀 봐요 기다려봐 어디? 일도 양단! 음, 빠! 오 빠! 빠! 다리 네꺼 그거 생으로 먹냐? 그럼 이게 별미인데, <웃음> 근데 이러다가 우리가 괴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미 괴물인 걸? 야, 저 앞에 보이는 저큰강 같은 게 우리가 온 데가 아닌 거 아니냐? 아닌 거같 덜? 왜 나한테 물어 형이 일로 데려왔 잖아? 몰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알 기로는 저 좌측 인데, 좌측 이야? 어, 이쪽으로 쭉 가야 되거든, 내가 여기 이럴 땐 빗소리를 믿는 게 마음이 편해. 맞아. 쟤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 아, 이런 어. 데서 살아가면 제가 제일 잘살 걸. 그래, 쟤는 냄새를 맡잖아. 상황 다 똑같고 안 좋은 상태면 빗소리가 제일 오래 살 걸. 맞아. 여기 오니까 무슨 보트도 있고 저기에 구명, 아? 구명보트도 있는데. 어 저기 바다 봐봐 저기 어? 어 아, 맞네? 목표 같은 거 있네? 나는 요쪽으로 가볼게 저렇게 해오었다가 죽을 거 같은데? 에이 안 그래 여기 이쪽이야 그리고 우리지 여기서 요 해변 따라 이렇게 가야 돼 저쪽 같지 않냐? 저기에 저거 보이고? 일단은 케빈이 형 따라갔다가 아니면 욕을 하자 <웃음> 어 아무래도 저거 집 주변에 있었던 그거 같은데? 드디야 저기 나뭇가지 모아둔 뭐 거냐 이거? 어 한번 보자. 여기 사람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인데 밀린 거임. <웃음> 아니 그러려면 그 요원 시체 두개 있어야지. 근데 너무 깔끔하게 떼갔잖아. 통나무 <웃음> 너무 깔끔하게 떼갔어. 소승거 <웃음> 아니 떼간 거 있. 해체해서 가져갔. 어야 근데 저 부표를 지금 뭐 헤엄을 쳐서 가보자는 얘기야? 어. 에. 그러니까 이거 뭐 땜목이라도 만들어야지. 저거 어떻게? 그래. 이거 파도 센데. 어, 너 무식하게 가려고 뭐,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 자살행인 거 같아. 안될거 같아. <웃음> 아이 뭐 상어가 나오겠어 설마. 너 그거 제대로 플래그 세운 거 같아, 지금. 에이. 아니 이렇게 거 같아. 산이 바다가 맑은데 상어가 어딘지 디 아닌 거 같아. 야. 야, 진짜 상어라도 나오면 너 살릴 수도 없어, 이거는. 어차피 부어라면 되지. 그럼 그다음 내가 집을 알려주면 되잖아. 일단 난 안갈게 금방 가긴 한다 근데 방금 물 위로 뭐가 첨벙하고 뛰어올랐는데? <웃음> 야, 여기 작은 바위 다 모아 새총와 어? 이기 권총 있어! 어? 어? 야 이거 파밍 가야되잖아 그러면 에이 가야된다 이거 다 우와 아... 사고도 있어 아잠깐전거짓말이야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권총 있다는 걸 알려주고 사고가 있다는 걸 안 알려줄 이유가 있을까? 지금 나 샤워 집핀이 보이거든?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샤워 아기 샤워 뚜루루루 엄마 샤워 뚜루루루 아빠 샤워 뚜루 할머니 샤워 뚜루 할아버지 샤워 뚜루삼촌 샤워 나는 분명 얘기했어 아! 누구야! <웃음> 야! 샤워! 상어. <웃음> <웃음> 아! 요 <나는 웃음> <웃음> 오른쪽에 보면은 이쪽에 나서 있는데 요쪽으로 오면은 이 e 버튼 꾹 누르면 돼. 아이고 살려 주십시오. 아 먼저 올라갑니다. 아 먼저 올라갑니다. 이제 몰라요, 이제 아유 몰라요. 아 오, 같이, 가, <웃음> 같이 가 같이 갈, 같이 갈. 야이물 움직이는 거고요. 저거 상어야 저거. 아 저기 상어 있다. 야 여기서 그렇죠. 나 이거 총알 장전해서 지금 잡아볼까? 어. 그러자, 그러자. 우리 오늘 착핀 오늘 먹는 거야? 나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거 알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 야 어차피 주변에 갈매기 많으니까 상어도 오겠지 다시 우와! 야 상어가 한마리가 아닌데? 어뭐 하는 거지? 이거 <웃음> 상어 맞는 저기 안 뜬다 아니야 맞는 거 보여 와 상어 똑똑해 몇대 맞으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럼 지금 갈까? 하두세 사면 쫙 동시에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잠깐만 어? 뒤에 상어 죽은 거 떠오른다 어디? 오야 저기 죽었다 상어가 어디? 대박 야, 파 파밍해 파밍해 자마 비소라 너가 파밍하고 있어봐 내가 주변 어모할게 아 물속에서 파밍이 못해 아 못해 안전며져어아 깨비 투디 이때 간다 좋아, 야, 나도 가는 거야 다들 나도 갈래 이거 여기서 한번 둘둘 를 흩어져볼까? 근데 요쪽 방향은 나는 거의 확신하는데 진짜로 나는... 내가 아까 말자 나는 왼쪽인 것 같다 어, 아갈라지고 이런게 없었거든 우리 산섬 위로 섬 올라와서 가볼까? 갔어 아이 아니, 산... 아니야 그 정도 못하지 않았어 그래 케미니언 따라가볼게 나는 내 편을 들어준다고?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더. <웃음> 돌아가야겠다. 빗소라, <웃음> 아, 너랑 나랑 저쪽 반대쪽 가 볼래? 그래. 알았어, 그럼 무전하자고. 음. 하 어... 어... 빗소리가 녹화해 주면 안돼 이거 하면? 어, 오케이 잠깐만. 야 온다 온다 빗소라 녹화하기 전에 온다. <웃음> 녹화부터 해줘 녹화부터. 야야 <웃음> 야, 그냥 한야 그냥 원샷을 죽여버리네. <웃음> 녹화부터 해줘 녹화부터. 여려분봐 어, 죽을 수 있는데 지금. 녹화부터. 죽기 일보 직전인데. 녹화부터 해 녹화부터. 와야야야 야, 야, 진짜 미쳤어! 그렇지 죽었어 잘했어 좋아 한방콧이네? 아얘 오! 투구를 쓰고 있구나 너어어 어, 얘네 가지고 있는 게 많아 아 어, 투구를 쓰고 있어? 어. 어 근데 이제 안 쓰고 있어 야 앞에 엄청 많은데? 잠깐 이거는 그니까 러 그쪽 방향 아닌 거잖아 야야 어, 미꾸라 미꾸라 너한테 제일 많이 간다 저기 난리 났잖아. 근데, 아 저거, 어 어, 야 총소리 거기서 난 거니? 아니 총은안 쐈는데. 나 활만 쏘는 중. 두디야너 나한테, <웃음> 너 나한테, <웃음> 나한테 총쏜 거니? 멈춰.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마. 마. 마. 알았어 앞으로 갈게. 갑자기 여기서 어, 배신신을 찍어. 왜. 말아줄게 나. 얘들아 근데 밤돼 가는데 어떻게 해? 저기 하고 갈까? 각자 만들까? 저장이요? 오케이 오케이. 각자 집 만들어. 아니면 어떻게 그냥 끝까지 가 봐? 야, 너. 그러면은 보라색 느낌표 있지? 응. 어. 드디어. 드디어. 뭔가 소리. <웃음> 드디어. 드디어. <웃음> 드디어. 같이 가. 같이 가. 뛰지 마. 아, <웃음> 어? 나또 이제 무서워졌어. 얘들아, 우리 거점 만들어야 될것 같아. 각자 이거 어두워지면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 너무 숲이라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얘좀 저기. 뭐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나는데? 야 일단 자자 됐어 됐어? 저장 한번 했고 할께할게요자자자자자 자면 돼 자면 돼하면하면하면하면 하며 하면, 하면, 하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거 어딨어? M 눌러서 맵 꺼내봐 어? 띠띠띠띠 소리나지? 뭐지? 그리고 저 어. 느낌표에 다가갈수록 띠띠띠띠띠 그래 위험한 거 아니에요? 뭐, 그 뭐지 이거? 한번 이거? 너 무서워? 오야 어, 진짜 띠띠띠띠 소리 같애. 큰데? 더지는가? 그니까 뭔데? 야 진짜 소리 가까워질수록 띠띠띠띠띠띠 이러는데? 응? 야 뭐야? <놀람> 왜왜왜뭔 일이에요? 야왜 총이 안 맞지? 아아 아파 아파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나 어, 있는데 거시기. 도와줘야 돼 투디야 저 근처긴 하거든 아저이채저 이쪽 어 원샷 여기 있어 아 여기다 어 아니네 이거 설마 여기 땅 파라고 하는 건가 근데 여기 체크 해놓고 가야 어, 얘야 얘 얘야 투디야 얘야 왔어 아, 이 거... 자식이 <웃음> 이, <웃음> 이 자식이 어디 어디 어디 어어어 까면 집 그래 아 어, 그래 어, 어, 죽었네 와 여기 누가 봐도 집 가는 길이야 어 여, 여기 쭉 가면 집이야 <웃음> 아 진짜로 <웃음> <누가 봐도> 나 <웃음> 기억 <웃음> 기억 난것 같아 아야 누가 봐도 집 가는 길이야 진짜야 근데 맞는 것 같아 여기 이 정도면 나라 나보다 캐빈님이 더길친인거 아니 <웃음> 중요해? 드디어 저랑 하자 오케이 좋아 여기와서 난 재밌을 줄 알았어 야 근데 우리 <웃음> 재밌어 <웃음> 아니야 우리 굉장한 발견을 하긴 했어 아, 맞아 맞아 어, 어. 왜 이쪽이 아니지? <웃음> 누가 소리질러 어? 끌어 끌어 You wanna blood in your head? 비이 <웃음> 뭐라고? <웃음> 연비랑 비소리랑 우리랑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큰일네야 <웃음> 근데 얻어야 될 아이템이 많아, 지금까지. 지난번에 우리 카드키 얻어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라인 얻어야 삽, 삽, 삽. 됐지. 어, 삽도 얻어야 됐지. 쟤네 되게 멀리 갔나봐. 안 잡히는 그러니까. 거 봐, 이거. 형 음. 그냥 그쪽으로 계속 쭉 가볼래? 설마 돌아오고 있어? 어. 와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아니라 그러면 대형 사고야. 어? 한번 쭉 가볼래? <웃음> 양아치들이냐? 아너 이제 와서 그러면은 캐빈은 응? 저기 오른쪽에. 어? 어들로와 아, 딱. 돼 들어와. 안 돼요? 어 바로 원샷. 세발 썼는데요? <웃음> 아니 이게 아, 안 먹었는데요? <웃음> 뭐야? 뭐야? 안 돼, 안 <웃음> 가다도망다 어디가! 일로와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이 자식아 육 오른쪽 어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어. 야 한두 마리가 아니야 총쏴총쏴어 무슨 일이야 어나 쓰러졌어 너도 쓰러졌어? 아니 난 도망쳤지 어나 이거 좀 있으면 죽는다 아, 야 잠깐만 야 빗소리만 살리고 있어 봐야 우리 뛰자 안 되겠다 이거 뛰어서 올수 있는 거리까야왜뛰어가비고내도 <웃음> <웃음> 살릴 수 없니? 아나 가고 있어 아나 총을 꺼냈어 근데 애들이 안 보이는데? 그냥 살려줘 그냥 다시 일어나더라고? 어 일어났어 그다가 친구 불러 아, 자, 일단 여기 벽 쪽으로부터 가자 어, 그냥 가자.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근데 좀 셀보였어 어 머리 두대 맞혀 놓은데가 안 돼. 야내 쪽으로 둘 달려. 내 강호동이었어. 그, 그쪽으로 가면은 개가 있어서. 아 그래? 강호동 만나면 멈추라는 거잖아. 어. 강호동 만나면 피해야 됨 알았어. 아어어캐미캐미왜왜 어? 왜? 왜? 왜? <웃음> <웃음> 이상이나 죽방 쳤어요. 어디어지어디 어, <웃음> 죽여 죽여 죽여 이 녀석 아아 아, 우와 우와 우와 강호동이다 어? 강호동이다 강호동! 아 살렸다 발견했다 기도잘았다 아,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어, 강호동 아, 일어난다 일어난다 예 그냥 일어나 어, 야, 야 지금, 죽여야 돼, 지금 죽여야 돼 지금 어? 죽여야 돼어밥 먹어 아, 이 새끼 안 죽어 진짜로? 쟤가 화살로 머리 두개 맞춘 지도 미켜봐! 두디 미켜봐! 으빠아빠아 앗빠아! 빠 죽였다! <웃음> 어... 어확인사살했어 사살했어. 사살했어. 나이스나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녀석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흐흐윗톨리 벗고 있었어? 어 벗고 있고 약간 무슨 황금감염 같은 거 야이 켈빈 어디 갔다와노! 뭐, 웃고있네 이 녀석? 하하나 웃음이 나오나봐 그냥 어? 아주 실실 웃지 그냥 총 쏘고 누우니까 투디랑 나랑 그냥, 인디언밥 <웃음> 그냥, 인디언밥 그냥 인디언 밥 때려버렸어. 그냥 인디언 밥 그냥 인디언 밥. 아주 또 하필 요거 바로 옆에 그 입구랑 가까이 있네. 일단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그냥 집 찾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 어, 거기, 거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문 옆에 거점 만들어봐, 그러면, 거기 가게. 아, 여기? 응, 응, 응. 어? 드디야 그거, 뭐야? 파란 거? 여기요? 모르겠어요. 어? 볼프커트다. 야, 저기 왼쪽에, 드디야 왼쪽에. 왼쪽에? 어. 이거 뭐야? 아, 뭐 파밍. 어, 예! 여기 주변에. 아이 총알 없다. 걔 가시죠. 야 이거 는 뛰어야 겠다 뛰자. 거의 앞에 바로 앞에 비소리랑 연비 있고. 침착해. 서바이벌은 침착함이 생명이야. 곧 그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행... 거기 집 만드시면 저희가 집들이 선물 가져갈게요. 뒷길 선물로 애들을 끌고 오는 건 아니겠죠? 아 설마요 얘들아 장작패 아야 밑에 맞네 내가 패놓은 거응 저기 많아 회장님, 거기서 그, 들고 와요 어 들고 갈게 아우 힘들었다 야 고생했어요 최 팀장 야 오늘 이거 왜 이렇게 큰거 만들어 왜요? <웃음> 야, 무슨 해오소를 만들고 있어 애들이. 어다 됐다. 다 이게 됐어? 뭐야? 만들었어? 마구건 어. 아니야 이거? 이거 그거지 지금 야 왔다. 야야 어, 야, 야, 앞에. 허 빠. 좀 죽어. 어? 죽었어? 죽은 거 같은데? 애가 잠잠해졌는데. <웃음> 죽었어. 어, 어 나도 좀 거칠어졌어 이제. 침대. 그렇지. 침대다. 그렇지. 화이트 <웃음> <나 버릇. 웃음> 미친 듯이 재료 <제로> 넣다가 <웃음> 두다다닥 가보자. <하고 나. 웃음> 한번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동굴 한번 들어가 보자. 잠깐만이라도 나이 정도는 이제 두렵진 않은 것 같아. 너무 어두운데? <웃음> 탄약 같은 게 필요한 거지? 그 <웃음> 아 뭐야? 야 로프같은거 진짜 미친듯이 써야되나봐 그냥 그런가봐요 야 이게 끝이야 또아 뭡니까? 내가 보기에 보라색 느낌표는 식인종 마을 표시된것 같고 그 다음에 초록색 원도 그리고 요런 동굴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되는것같아 화살은 어떻게 만들었어 너? 털 4개, 작은 도약돌 4개, 나뭇가지 2개 아..내가 지금 깃털이 없구나 깃털 좀? <웃음> 버드슬레이어, 깃털 좀 주겠어? <웃음> 어? 너 상의가 왜 이렇게 산뜻해졌니? <웃음> <웃음> 나 저거 주웠어 <웃음> 아, 아 상의..어 너 뭐.. 나 셔츠도 있어 너 되게 생활을 즐기고 있구나 어..해리포터 친구 같은걸? 어 근데 이거보다 어. 요게 더 좋아가지고 이걸 입고 있는 거긴 해 블레이저 줄까? <웃음> 너 현지인 같아 <웃음> <웃음> 너 너무 적응을 해버린 거 아니니? <웃음> 난 적응력이 빨라 <웃음> 아니, 또 뭐하니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제이의 집을 만들려는 거야 지금? 아예뭐 그냥 조심해서 그래. 아, 가자 이제 그래 어좀 자자 좀 쉬자 오늘 고생 많았어